지금 참치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좀 어색하네요 촬영한 네.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참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약간 돈좀 쓰려고 진짜 맛있어 안 먹어? <웃음> 내가 먹어야겠다 니다 자기 핸드폰 자기 핸드폰 짱맛있겠어맛 있었어? 응 쫀맛 좀 쫀맛 좀 너무 좋다 자기가 돈 벌어서 좋아 <웃음> 춥죠? 아니야 안 추워요? 네 추워보이는데? 안 추운데요? 안 추운데요? 자기야 응? 근데 키가 이렇게 더 작아졌어? 무슨 소리야 안 보여 이렇게 하면은 대박인데? 진짜 안 보이는데? 어떡해? 아니야 뭘 어떡해 더 작아졌어 아니야 아 진짜로 진짜로 네? 아니야 똑같아 추우니까 이렇게 붙여서 가야 돼 응. 아이고 나 춥다 <웃음> 너무 춥다 어차피 이거 다 쓰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... 내가 졸로가자 했는데 자유가 가져 진짜 아아 못봤어 아, 아... 아 자기도 아차 갖고 가 빨리 가 <웃음> <웃음> 애기야 여기 사람 없는 이유가 있었어 그래 내가 졸로가서 타자 했잖아 근데 자유가 오벼 오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나 인천 사람이야 내가 서울 사는데 기나긴 여정이었다? <웃음> 응 단답이네? 아뭘더 해야 될까요 제가? 단답으로 하지마 나 기분이 안 좋아 자 이번엔 진짜 아재. 진짜 이제 가자 아재 진짜 내일 봐요 황비씨 음 <웃음> 좀 늦었죠? 자 이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할수 있어 가자 재무상담을 받고 왔어요 진짜요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 배가 고프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 사탕이 경제를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? 약간 교환가복 느낌 어, 근데 벌써부터 뭔가 내 돈이 뿔려, 뿔려나가는 것 같아 <웃음> 벌써 내 돈이 모이는 <웃음>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주차 2주차 이렇게 하면서 나의 내돈 자산관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제 돈이 얼마나 뿔려질지 기대가 되네요 돈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거예요 황비는 완전 문내 아니었어. 문의 아 나는 그냥 문내 아니야. 어. 그냥 문내 그냥, 그냥 문외. 아까도 몰라. 나는 몰라. <웃음> 난 설명해줘도 몰라. <웃음> 난, 아, 그렇구나. 나는 황비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어. 뭐라고? 오였어 아까도 나한테 모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. 황비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. 배고프니까. 야. 배고프니까. 밥 먹으러 가자. 응, 음, 맛있어. 어. 그래.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보자. 내가 가진 능력이나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 아 그래? 어. 평소보다 말, 글,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창한 것 아, 오늘 별로 유창하진 않았는데 그러게 재무상담할 때 확실히 이거 박아야 돼확실 어? 아, 싫어하지? 너의 그 주관이 있어야 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어. 재무 상담을 한번 받아 보았는데 좀 우리 상태가 딱 그거야 돈이 막 갑자기 들어오니까 미친 듯이 막좀 쓰는 그런 시기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써막써 어. 사고 싶은 거다써 어.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쓸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배워보는 시간이었어요. 볼것 음. 같아요. 갔다 올게. 유튜브를 음. 지금 가장 최근에 올린 게 18일인가 그래. 되게 오래됐어, 뭔가. 빨리 어, 편집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. 이거는 자를 거지. 응. 그냥 뭐다 찍는 거야. 찍고 뭐 그만, 원래 우리가 딱할때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튀어나와. 쓸만한 게. 내가 항상 느껴. 끄고 이게 렇 딱딱. 끄잖아. 이러면 나라 맞아. 근데. 음. <웃음> 어제 공중님전화신도 좋았었는데 어, 카메라를 맞아. 내가 들고 있어가지고 나 근데 잘 모르겠던데 어. 무슨 상황이지 아 그래? 이제, 상황이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까그 상황은 뭐냐면은 약간... 모르고.